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RM, 표절 논란 유의여륜 정신 이어, 알스린자벅 낙점. 방탄소년단 BTS r 라미 TV에 날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자팍서전 알스린자벅에 낙점됐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자박사전알쓸린잡 이하 알쓸린잡은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을 탐구하며 나조차 알지 못했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시즌을 거듭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TV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차박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차박사전 아래 각 알쓸신잡 알쓸범잡 후속 예능으로 자박사전 제작진이 야심차게 내놓은 세 번째 지적수다다 알쓸신 잡은 요희열이, 알쓸범 잡은 윤종신이 먹을 맡아 이끈가 있다. 현재 유열은 표절룰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번 알쓸인 잡에서는 문학, 물리학, 법이학천문학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뤄볼 예정이다. 상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흥미로운 인물들은 물론 인생을 살아가며 방황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까지 각양각색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를 위해 박학다식함은 물론 센스 넘치는 입담까지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뭉쳐 기대를 높인다. 먼저 영화감독 장항준, 방탄소년단 란엠 김남준 이막을 맡아 프로그램 진행을 이끈다. 장항준은 타고난 유쾌함과 사랑스러움으로 활약중인 엔터테이너이자 대중을 위로하는 이야기꾼이다. 세상을 따스하면서도 예리하게 바라보는 그가 전할 인사이트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음악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글로벌 아티스트 알람의 합류도 기대 포인트다. 알람은 남다른 지적 호기심과 감성을 겸비한 아티스트이자 MZ 세대 아이콘이다. 폭넓은 문화 장르를 아우르며 젊은 세대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해온 그는 평소 자팍사전 시리즈의 남다른 애청자라고 알람이 아이스링잡에 불어넣을 색다른 활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성이 아이콘이자 세대를 아울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소설가 김영하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도 출격한다. 소설가 김영하는 지적 수다의 향연에 없어서는 안될인물로 지난 날설 신작 시즌 1, 3회 출연해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으로 많은 울림을 전했다. 김상욱 교수 또한 알쓸 신잡, 알쓸 범잡시리즈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신기한 과학나라 등에서 이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다정한 물리학 인사이트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어 알쓸 범잡에서 활약했던 법의학자 이호 교수와 새로 출사표를 낸 전문학자 심채경 박사가 출연한다. 이호 교수는 숱한 부검의 현장에서 배운 삶과 죽음으로 인간의 일생과 내면을 보다 신도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아시린잡을 통해 처음 TVN 시청자와 만나는 심채경 박사는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주목하는 전문학자다. 심채경 박사는 20여 년간 전문을 탐사하며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우주적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재미를 배가할 전망이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